아, 선생님 올해 배, 배나무 인생이 몇 년째예요? 41년. 와. 아... 41년 동안 이 여기 이 자리에서 음, 아니. 아니 아니야. 어, 네. 이전 농장이 있었죠. 아, 그래요. 여기서 는몇년된 음, 거예요? 이게 20 26년 참외 이식하고 또몰라나 여기 몇 어. 평이에요? 어, 우리 농장이 3,500평인데 음. 건물 뭐 이런 것. 고나습니까 3,000평. 이 윗밭이 정확하게 사방 100m 3,000평이고 어. 아랫밭이 500평 있는. 그럼 여기 있는데, 품종인가 여기서 하우스는 노지는몇평 있는 거예요? 노지 이제 저게 한 400평 정도. 0 0평 그럼 여기 품종이 뭐뭐 뭐 있어요? 감천, 주품종, 어. 원항, 어. 그리고 어. 이제 새로 심은 품종들, 뭐, 뭐 슈퍼골드, 어. 신화. 어. 그린시스, 아, 수없이 많은 품종, 음. 또 품종 개량, 음. 또 수없이 뭐 자닮꽃 위에도 막 많이 사다가 쓰기도 하고 음. 이것저것 하면 산전수는 음. 왔단 말이에요. 음. 어?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안정화됐는데, 음. 그래 그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안정화가 됐는지 기술이 그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아, 그것을그내 음. 노하우잖아 그게. <웃음> 근데 그 노하우를 음.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음. 음. 감각, 감각. 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선생님이 20년 그러니까 총 41년이잖아. 네. 근데 친환경 네. 20년 하면서 토양에는 뭘 넣어야 좋다고 생각해? 제발 물어보지 마. 왜? 안 넣으면 안 돼. 넣어야 어. 넣어야 돼. 대신 음. 넣으면은 탈락. 음. 많이 넣으면. 어 그럼 어떻게 넣어야 돼? 좋은 좋은 좋은 토양 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겠죠. 음, 그런데? 그런데 나는 음. 지금. 어 20년 하면서 네. 12년인가를 아무것도 안 주고 농사를 지었어. 이 도둑놈이지. 음, 음. 아무것도 안 주고 따먹을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초생제변만 아, 이렇게 하고. 아, 초생제만 음. 하고. 음, 음, 음. 그때만 해도 안 주어야 병이 안 걸리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 음. 그랬더니 나무가 다 죽었어. 나는 과수원에 만 다섯 통 오면 충분할 것같은 다른 사람들은 열뭐 통까지 몽땅 갖다 음, 퍼 붙는데, 음, 음, 그래도 안 들어. 음, 음. 왜 그런가 보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결론은 아. 그 친구한테, 야, 너물좀 주워봐, 임마. 가지고 와서 해보니까 꽝이야. 아, 물이다. 그래서 음. 연숙이 다르라고 강한테 작년부터 했더니 말을 끝까지, 오래까지도안 들었어. 그래서. 음, 음. 그래서 꽝 됐어. 음. 유화제를 쓸 때, 음, 음. 응? 연수기를 사용을 하든지 물을 어. 바꾸든지 아니, 어. 아나 근데 수돗물로 바꿨어 야 새끼 수돗물 좀 줘봐 가까봐서 해봤더니 그 꽝이야 어. 내가 우리 것도 해보니까 수돗물하고 차이가 네. 있어 연수기들 음, 음. 수돗물을 연수해서 쓰거든 지금 음. 연수기를 통한 것이 훨씬 좋아 근데 내가 연수기를 깨끗이 청소를 잘하나 음. 그것도 아니야 근데 음, 음. 처음에는 볶음이 잘 났는데 끝판에 오니까 잘안 나더라고 해보니까 연수 기능이 떨어진 거지 아 어, 기능이 어, 떨어진 어. 거지 다시 이제 어. 청소해서 또 해야 된다 어. 그래서 한 1년에 2번은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이제 물도 아까 연수 막 음, 음. 보여주셨잖아 아까 연수 아니면 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연수로 전환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안 옮겨 일단 어, 안 옮겨. 그리고 볶음이 어. 팡팡 나고 어, 어. 응? 그 저담요 하드 들면은 음. 그래서 쫙쫙쫙쫙 퍼지고 굴잖아. 그런데 온키은 헛봉이지. 내가 어떤 음. 경험을 했냐면 어. 대부분 저녁에 약을 한단 말이야. 예. 하, 신나게 약을 하는데 저녁이었죠? 음. 졸면서 우리 집 평지잖아. 음. SS기 끝에까지 갈 때까지 꽝할 때까지 음. 가는 사람이야. 음. 그냥 약 나오면 가. 계속 뺑뺑. 돌. 한통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음. 끝에 와서 보니까 지금도 약이 나와서 음. 왜? 이거 딱 엉킨 거야. 엉켜, 아빠, 찌질찌질 예, 이거오렇게 나오는 거야. 예전에, 예전에. 음. 연수 안 했었대. 음. 음. 그래서, 야, 왜 엉키? 너무 칼슘제를 섞어서 그런 거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그 칼슘제를 따라서 다른 액비라든가 이런 걸 혼용했을 때 그렇게 되는, 되는 거지. 그렇지.